훈서이 한 방이 남아 있어서 지금 훈서만 남아 있죠. 그렇죠. 훈서 예? 선수가 남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몰렸을 때또했어요 훈서의 옵션 잘 어. 들어갔어요. 이, 예. 아. 이 각성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체력이, 이 없어요. 말씀드리고 체력이, 체력이 없어요. 3D 타이밍이거든요. 예? 자 이거 턴 가져왔죠. 이번 타이밍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우회보세요. 각성기 일단 하나 썼고 호날두가. 일단은 그리고 슬드로 선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실드로 선수 체력을 지금 빼놓겠다라는 생각. 율법! 율법! 율법! 데모닉이 쫓아가요, 데모닉이 쫓아가요 어... 지금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네. 시간! 시간! 와 이건 뭘겠대요. 대물이이 아, 들어오는 거아요한방한 방. 이어들어줘이갈 아, 아, 수밖에 야. 없죠. 들어갈 수 수밖에 없죠. 들어갈 이밖에 없죠. 들이갈수 수밖에 없죠. 들어갈 이거 에 없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갈 수없이 들어갈 이밖에수거에 없죠. 들어에없이어갈수거에 없죠. 들이갈 수밖에 없어어갈수요에 없죠. 들이갈수밖아없어갈아밖에 없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갈 아밖 잡으라고 포격모드에 각성기 깔아준건데 이걸 살았어요. 아, 아니, 아까부터 전체력이었는데 유콘 계속 버티면서 상대를 잡아요. 훈재일 선수가 체력이 차고 나서기 때문에 한명 잘못 물리면 죽다 몰라요. 예, 추가 시간 쉴더 누른 상태에서 아, 휘두르기. 이거 두르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와, 아, 호날도. 오날도오날도오날도 버텨야 되거든요. 감전, 감전. 자, 그리고 훈제오픈지오픈지 오픈 지엘은 아 그거 물러가면 롬앤드다 잡습니다 그런데 어, 아, 체력. 체력이 너무 호날들도 호날들도 실드 자 그래서 드리블 드리블, 1,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3초 호날들는 몸만 지키면 돼요 오버 모다이 뚝끝 아아 잡지엘 한다운드 뛰어들어서 어 근데 물렸어요 아. 와이점 이럼 아네 이거는 좀 빗나갔죠 네. 네 달렸는데 그래도 체력 우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잡아먹겠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육공이 육공이 많이 빠졌어 육공 들었어요 자 어, 이러면은 같이. 지금 헤비 터리 같이 빠지면서 네! 네! 네! 자! 스쿼트 시간이 없어요 떠... 이거 충분히 요동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기어왔어요 오픈제 체력 빠졌고 나머지 요동 체력이 많아서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바다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바다 한번 순서 잡아라돼요 아, 우 쿠쿠 인사 상태로 만듭니다. 실전도 마찬가지. 아우 쿠쿠. 네, 그래도 지금 타이밍, 더 타이밍. 더만 안 나오면 되고, 더안 나오면 되고, 그렇죠. 상대 체력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 주고, 둘 데려가는 에이징 커브. 그래도 우쿠쿠 선수의 마지막 날플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음> 와, 아니, 저는 이거는 어좀흘려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와 태풍 선수 끝까지 물과 넘어지네요. 네, 아, 강 나왔죠. 우쿠코, 히트. 우쿠코. 히트는 그 사이에 아직은 버티고요 우쿠쿠가 살수 있습니까? 아우 어, 려려워 힘들어 자 각성기 으, 으, 아, 와사카 퓨리 아 지금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우쿠쿠를 잡으려다가 이거 어차피 잡히니까 음. 그냥 반대 눈썹을 노려버렸어요 자 잠시 후에 싸우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아 이게 그 상대 그가 이제 공격 턴에서 스킬을 쓰면서 들어오니까 그냥 상대 이어도 바로 싸워요 그렇죠. 에이징 커컵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태풍 태풍. 대풍. 촉수 그, 다았어요 예. 그리고 한번 불어서 다운을 빠졌거든요. 어요도망 아, 지금 공번 어, 빠졌었거든요. 유콩 위기. 유콩 잡혔어요. 네 이러면은 홀리나이트까지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절구 깔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력 보충하면 야 이거 에이징 컵가서